얼마나 폭발적이었는데? 몇 명이 봤는데? 그걸 혹시 증명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이노베이션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우가입니다. 저희 SK이노베이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서린사업이 최근에 공유오피스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거든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구경 한번 하시고 오셔서 얘기 나누시죠. 아침에 오면 은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서 오늘 내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서 앉고 퇴근할 때는 다시 짐을 꺼내서 자기 사물함에 넣고 예약한 좌석에 맞게 이름이 뜨기 때문에 이게 본인 좌석을 알수 있고 그럼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찾느냐 어플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아 여기 앉아 있구나 해서 찾으면 좋다 저희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 k 그룹 차원에서도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 일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환경이다 보니까 업무 환경을 좀 바꿔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대규모의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한데요? 그 <웃음> 일단 곳곳에 책을 비추해서 이런 데서 대출은 불가하지만 이런 데서 책을 꺼내서 어디서든 읽을 수 있게. 음. 인테리어도 되지만, 사운드 들좀 책을. 머리한줌 그냥 이렇게 바꾸고 나서 또 직원들의 만족성을 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치끌벅적한 데서 해야 더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주로 라운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카페의 환경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움직임이 자유롭기도 하고 전 점이 저한테는 업무 효율이 더 높아서 벌집 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는 부장님들 뛴다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리 옮기는 건 귀찮다 혹은 뭐밥 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들 어디지 모르겠다 고뭐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들 높은 것 같아요 아뭐 자리 예약하는 건 귀찮아 하시던 분들이 라운지가 계시고 서서 일하시고 저희 팀장님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모든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SK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넘버원 에너지 화학 회사고요. 정유, 뭐 유날유, 유날기유, 전기차 배터리 등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원했던 전형이 바이킹 챌린지라는 전형이었는데 어, 바이킹 챌린지 전형은 우선 SK그룹에서 일반적인 공채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PPT를 만들어서 5분간 자기 PR을 하고 음.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기를 음. 조금 더 셀링하는 그런 형태의 면접 오디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 활동했던 것들을 조금 시각적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뒀었고 어, 그리고 좀 바이킹이라는 게 인재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음. 열정적이고 도전하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사 실패했더라도 어떤 부분을 도전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얻었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스토리텔링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조금 더 흥미를 느껴 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면접관 분들이. 저는 이제 홍보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굉장히 홍보라는 직무의 특성이나 연결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토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에 인턴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플이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과 연결될수 있는지를 좀 분석하고 그걸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마냥 재밌다 하면서 막 열심히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패턴들을 공부를 했던 게 사람들이 점점 더 SNS,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응.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응.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고 달랐다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응.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분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저는 단순히 뭐보도자를 내거나 광고를 만들거나 그게 홍보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조사가 필요했었고 또 그냥 SNS 단순히 소통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고민들과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그전에 사실 몰랐거든요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고요 <웃음> 일도 많더라고요 각 전용 뭐 그룹 면접이라든지 PT 면접, 영어 면접 때 어떤 점을 어필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들었을 때 어쨌든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발음이 좋지 않다거나 문법이 좋지 않아도 외국인이 물었을 때 자신감 있게 웃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그 영어 면접 자체가 원어민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글로벌 상황에서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점을 보여주시는 게 포인트 같고요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하는 면접은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서를 뿌리 끝까지 질문을 하시거든요 학보사를 했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학보사를 하면서 그 학보사 시절에 어떤 잡지 같은 걸 하나 런칭을 했었거든요 아, 내가 잡지도 만들었고 이거 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음. 좋게 보겠지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썼더니 얼마나 폭발적이었는데 몇 음. 명이 봤는데 그걸 혹시 증명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많이 안 봤거든요 폭발적이지도 않았었고 그냥 사람들이 보는 정도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멘붕이 온 거죠 음. 거기서 거짓말을 하자니 들통날 것 같고 솔직하게 사실, 뭐, 폭발적인 반응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바램이었지만,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주변한테 이러이러한 평을 듣고 이러한 피드백을 드렸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뭐, 좋은 지점이었는지 나쁜 지점이었는지 몰랐, 모르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그한 문장을 쓸 때, 여기서 딸려나올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생각했다면, 더 대답을 잘할수 있었을 텐데, 루뭉술하게 했더니 딱 걸렸구나 이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룹 면접은 사실 제일 보는 게제 생각에는 제가 인사팀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팀워크나 그팀간 여러 사람과 일할 때 어떻게 그걸 조율하고 해결하는지를 보는 음. 것 같아요. 제가 그룹 면접 을 봤을 때세 명이 들어가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리고 발표를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못하게돼요 하겠... 음.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뭐그 발표지를 작성을 하거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만 내고 어쩌다보니 저는 발표를 못해서 면접관들한테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 면접 망했구나 싶어 돌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면접에 저만 붙었더라고요 음. 근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봤던 거는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해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코디네이팅을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고 때로는 너가 해 나는 빠져있을게 라고 보는 음...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고 요 전혀 저는 사실 그런 걸 의도했던 게 아니라 되게 아쉬웠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웃음> 또 실제 업무에서도 그런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면접이나 뭐 PT 면접을 볼 때는 어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지점에서는 그분이 들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좀 음. 고려하시는 를게 문제 해결보다는 답을 못 내더라도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이 많은 전형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지 아니면은 뭔가 떨리는 상황에 난 이렇게 대처했다 이런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자기암실을 엄청 했죠, 저도. 음. 왜냐면 되게 강한 척을 해도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내가 제일 못한 것 같고 저 면접관이 살짝 고개를 이렇게 음, 기웃든 걸, 가웃든 하면은 그걸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했는데 근데 긍정적인 생각만 계속 가졌어요 그거는 어떠한 비책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때를 어떻게 잘버티냐 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진짜. 근데 아마 전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 오피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좋은 곳에서 일해야 행복하고 또그 또 더운 업무 효율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이런 업무 환경을 마련하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입사를 꿈꾸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솔직하게 면접 준비도 잘 하셔가지고 꼭 회사에다 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취재할게요 <웃음> 네, 제가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